아침에 잠깐 산책 갑니다 로그이는 바로 물을 먹을 수 있어서 그냥 호수 세면대에서 바로 물 따라 왔어요 말까요? 보이나나? 안 보이는가? 오늘은 저희 가 오다 캠핑장 오다 근처에 있는 오다 캠핑장 이 있는데 오다 시내를 나가보려 고합니다 저희 오랜만에 시내 나가요 오다. 오다가다 하는 거 오다. 오다 시내 나갑니다. 와저 지붕에 일부러 잔디를 해놓는단다 왜? 보온도 되고 그리고 양들도 올라와서 뜯어먹는단다 지붕로 올라왔어 아근 하다 하다 안되니까 오다 가다 하고 비경기. <목소리> 어 만화에 나오는 시내 같다 들이 어렸을 때 어릴 때 봤던 만화에 나오는 모든 길 모습들이 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노루에 오는 순간 마당에서 봤던 모든 장면들 묘사했던 것들이 노루에 다 펼쳐져 있는 거 보고 아그 작가들이 다 이런 데서 영감을 받고 보고 현실을 그린 거구나 느꼈습니다 <웃음> 이 지금, 밥을 먹고 나서, 밥니다 와. 에서 밥을 먹고 나서, 밥을 나서, 밥을 먹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밥을 먹고 을고 나서, 밥을 먹고 나 나서, 밥 너대뭘 팔까? 대학국? 대학국은 응. 좋아하대 아니, 여기, 여기 화장품좋아내 알팡... 동네는 왜 이렇게 세일을 하지, 지금? Thank you. Bye bye. 그래서, hey, 뭐, 뭐 샀습니까? 저희, 샤워할 때마다, 길을 깨끗하게 해주면, 봉 그리고 저 고무줄이, 계속 머리 풀고 있는 이유가 고무줄이 없어서. 보우즈 <웃음> 샀습니다. 등산도 머리 풀고 있고. 그리고 선스프레이. 뿌려볼까? 여기 태양은 정말 강렬합니다. 그렇다면 죽겠죠? 이제? 지금 유튜 죽겠는데. 아,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하면말 잘한다. Okay. 세그룹인가래도되고 달콤한걸로도. 오, oh, more, more, m o r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다 해요. 아, 시그룹이래서 33입니다. 3 33 3입니다33그루네면 얼마지? 슈퍼 어다 슈퍼인데 슈퍼 앞에 어떤 스타일이냐 r Super. Super. Super. s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냥 저희는 이제 마트 다녀왔 u 요 이제 집 u p e r s u p e 을 Super. Super. Super. Super. Super. s u p <웃음> 저기 나무 밑에 있는 갈파키스 텐트가 저희 집입니다. 짠. 어때? 안들어었습니다 행복샌드위스. 이 빵은 노르웨이 슈퍼에 파는 2.9 크로네, 3 크로네 빵입니다. 이렇게 담아오는데요. 연하고 맛있어요 당연히 우유도 맛있고요 요즘은 요 우유 먹고 있습니다 요로웨이에서 함람들이이 아, 치즈 다 발라, 발라 먹길래 요거도 사왔어요 짭짤한 아, 크림치즈 같네요 빨리 빨리 들어가야됩 빨리 빨리 빨리 숫동물 아니고 지하 다 지하수 겠지만 노르웨이에서는 물까지 안 들어요 이렇게 물 바로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밥도 먹고 물도 끓여 먹고 국도 먹고 차도 먹고 커피도 먹고 할 겁니다 할 거예요 <목소리> 어 그거 저 큰거 내가 넣을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한 5년 이상 신다 10년 됐나 등산아 여기 이렇게 찢어져 버려 가지고 물도 엄청 들어와서 그 신으면 물을 흡수를 하면 물을 막아줘야 되는데 동사랑 물 흡수를 해요 야스펀지같이 버려 버립니다 버려 버려